그런 곰팡이 쓴 균들이 퍼지죠? 아. 곰팡이가? 네, 하얀 거. 네, 여기 옆으로 퍼집니다. 거. 비가 오고, 비료를 주고 했었을, 했었을 때 옆으로 퍼져나가기, 퍼져나가기 때문에, 네.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많은 용사가 지금 어려, 어려울 것 같은데. 예. 해결책이 있다면. 다른 균들 자체가 왕성, 그 활성화가 되지 않게끔, 어, 좋은 미생물들을 또 넣어주면은, 어, 효과를 또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택안 좋은데, 요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, 예. 저제균박스 쓰신다고요?